혹시 비호장 지대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비무장지대에서 굉장히 특별한 뮤지컬이 제작된다고요. 이 공연을 통해서 독특하고 특수한 환경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기존의 획일화된 안보관광 개념에서 벗어나서 평화관광의 테마로 재디자인하고자 하는 야외공연관광 콘텐츠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공연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뮤지컬로 기획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이 됐습니 이 과정에서 출연진 분들과 스태프 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하네요. 비무장지대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현실적 판타지를 추구해요. 대형 야외 공연에서 놓치기 쉬운 감상적인 화법을 추구하고 세대를 넘어선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도록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랑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ICT 기술이 적용이 돼서 증강현실 공연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출연진은 윤도현 씨. 이황희 씨, 정준하 씨, 전민지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감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10대 10대 분들은 엑셀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을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3, 40대 분들은 돌아온 뮤즈! 가수 윤대현 씨와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실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분들은 뮤지컬 원더 티켓과 함께 예스 yes, 첫사랑의 추억과 과거 여행을 함께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 유튜브 M2, TV, 네이버 TV, v l 라이브 그리고 방송에서는 아리랑 t v SBS 문화가중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원더티켓을 검색하세요. 11월 28일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d m g 가 평화와 축제의 장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꿈과 기억,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과 ICT 기술의 결합! 바람의 신 풍백력의 저 윤도영과 기억의 재생 역장 정준하, 노신사, 이황의와 국내 최고의 퍼포머들이 꾸미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원더티켓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더티켓 지금 검색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뮤지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뮤지컬 공연 보세요.